안녕하세요 아로마 t v 의 최민경입니다. 지중해 주변의 나라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씹으면 씹을수록 입맛이 떨어지는 식욕이 억제가 되는 씨앗이 있다고 해요. 오늘 그 씨앗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윗펜의 에센셜 오일과 어떤 에센셜 오일과 함께 브랜딩을 하게 되면 더 강력하게 입맛을 이룰 수 있어요. 식욕이 강력하게 억제될 수가 있는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윗펜의 에센셜 오일은 잠재식 향열 번째예요. 여러분이 한번 향기 맡아 보셨을까요? 잠재의식 향 중에 수입 패니을 고르시는 분들의 특징이 약간 에너지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좀 청초함이 있거나 약간 차가운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수입 패니을잘 고르시는데 왜냐면 이런 분들이 뭐 식사를 하시거나 하면 소화가 잘안 돼요. 뭐 배탈이 잘 나거나 뭐 설사를 잘 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 식사하면 은또 배탈이 나거나 또는 화장실을 자주 못 가는 변비가 생기거나 하는 신경성으로 오는 소화장애가 잘 생기는 분들이에요 잠재의식 상태가 어떤 거냐면 소화가 잘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아스위 페닐의 독특한 약간 달달하면서 약간 스파이시한 향기가 나고요 이스위 페닐의 향기를 이렇게 맡고 있다 보면 왠지 속이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날것 같은 정말 나아요 꾸르륵꾸르륵 네,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스위페넬은 식욕을 억제하는 향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걸 가지고 복부에 흡수시키거나 또 입욕을 하게 되면요. 또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어, 장애 연동운동을 도와주면서 변비를 제거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스위페넬 이 에센셜 오일은 여러분이 이제 잠재식 카드를 고르시게 되면 아마 요 색을 고르시는 분이 아마 이 잠재식 향 중에 스윗패넬을 고르셨을 겁니다. 카드에 기록된 내용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 몸이 많이 차가우신가요? 소화 불량이 잦으신가요? 에너지가 다소 부족하고 또 설사나 또 복통, 비위가 약하군요. 최근 밥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에서도 시원함을 못 느끼셨나요? 패넬 스윗 향을 고르셨다면 차갑고 습한 곳을 피하고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시요 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조절도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또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음식으로 골라 드시면 또 좋겠죠. 햇빛의 따스함을 그대로 품은 패늘스이과 함께 과일을 시작하세요라고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카드에 적혀 있는 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잠재의식 향을 제가 개발한 개발자예요. 프리를할때 <웃음>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열 번째 향, 스윗패넬의 향기 스토리입니다. 자, 이 스윗패넬은요, 이 향명이 코니큘럼 보게인이라고 합니다. 가명은 산형 화과에 속하고요. 원산지는 뭐 불가리아라든지 헝가리, 에스파냐, 스페인 쪽지중해 그 주변에 굉장히 자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지중해 옆에 있으니까요 지중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 스윗패넬이 굉장히 잘 자생이 되는 국가들이에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 향기만 맡음으로 해서 식욕이 억제될 수 있어요 자, 식욕을 억제할 때이 스윗패넬과 함께 브랜딩하면 좋은 에센셜이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식욕을 억제할 수 있고 내가 식욕을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과식하지 않게 하는 에센셜 오일 하나가 또 있죠. 바로 패츄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시페넬과 패츄리 에센셜 두 가지를 반반 혼합해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마스크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1분 정도 초향을 날려버린 다음에 마스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한두 시간. 시간 정도 지나면 잔약만 남잖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전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식사 30분 전에 마스크에 떨어뜨려서 1분 동안 초향을 날려버리고 마스크를 하시게 되면은 식욕을 억제할 수도 있고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이 지중해 주변의 사람들은 이스위해의 씨앗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갖고 다니면서 이제 배가 고프거나 또는 식욕을 좀 억제해야 되거나 배고픈 게 너무 참기가 어렵거나 또는 너무 이제 비만해서 살을 빼고자 할때덜먹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계속 씹는데요몇분요 25분 동안 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욕이 억제가 되니까 자 우리가 씹을 수가 없으니까 어, 향기를 맡음으로 해서 충분히 식욕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막 토할 때까지 먹잖아요 정말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다 드셔도 허해요. 배고파요 정말 이만큼 차올라 가지고 토할 것 같은데도 계속 먹는 거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가 안 되거든요 그때는 수이패낼과 패츄리애션쇼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세요 먹기 전에 30분 전에 하시는게 더좋고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보통 저녁에 간식 먹어서 살 많이 지잖아요 보통 저녁 식사 한 7시 정도, 8시 정도에 밥을 먹었어. 근데 잠들기 전에 한뭐 11시, 12시 되면 왠지 막 시상하잖아요. 그 그때 그 뭔가를 막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면 이제 다이어트 실패. 그 다음날 팅팅 부어. 배가 이만큼 빵빵해. 꺼지지도 않아. 막그 가스가 막 차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쵸? 분는거 둘째치고. 그리고 정확하게 1, 2kg가 늘어나 있잖아요 그때는 저녁식사 하시고 나서 1시간 후부터는 계속 스위넬과페츄리에슈슈를 섞어서 오키스한 방울 떨어뜨려서 계속 향기를 맡으면요 주무시기 전까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야식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야식을 안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스위패넬이다 네. 에센셜 오일의 주의사항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 영유아 사용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먹으면 아니 됩니다. 절대로 드시면 아니 됩니다. 씨앗은 씹어서 드실 수 있지만 이 에센셜 오일은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테르펜 노유들만 추출했기 때문에 드시는 용도가 아니라 캐리오일과 브랜딩에서 바디오일을 바르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와인 10ml의 브랜딩에서 입욕을 하거나 또는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향기를 맡는 정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드시지 마세요 네, 피부에 사용할 때는 꼭캐리오일에 브랜딩 해주세요 자, 식욕 억제하는 스윗페넬과 패츄리를 브랜딩 해보겠습니다 10ml 공병이고요 5mm 브린딩 합니다. 반 브린딩 하시면 되겠죠. 10mm 공병이니까. 자, 패츄리 에센셜 오일이에요. 5mm 브린딩 합니다. 자, 뚜껑을 잠그면 하얀 속 드롭이 안으로 뚝 들어갔습니다. 스위피늘과 패츄리가 잘 혼합될 수 있도록 흔들어주세요. 자, 식욕을 억제하는 브린딩 오일 만들었습니다. 마스크에 드주시면 이렇게 볼록 올라온 피부에 닿지 않은 곳에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안쪽에 한 방울 또 코끝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1분 정도 이렇게 초향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마스크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향기가 다날아가고 없어지면 은또 떨어뜨려서 1분 초향을 증발하고 또 마스크 하고 드주시면 식사하기 30분 전엔 꼭 하시고요. 저녁 식사하시고 1시간 뒤에도 주무시기 직전까지 꼭 해주시면 식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브랜딩 오일 만들어봤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아로마 TV 채미경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